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코너입니다 네, 오늘도 제가 맛집을 찾아서 왔는데요. 사실 방금 식당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좀 마시다가 사람 좀 줄어들면 그때쯤 들어가려고요. 네, 지금 커피숍으로 왔는데 예전에 그 영문 이름 소피 알죠? 소피 그타이퍼 빌리지 갔던 친구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이 주변에 살아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요. 안녕하세요. 소피 아니고 소피에요서피아 소피. 아, 소피가 아니야? 아, <웃음>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로 들어와요. 안녕. 여기. <웃음> 아니 아니, 아니. 아,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. 그때 타이파 빌리지 가고 진짜 처음 본 거예요. 여기는 음. 저희 집앞 토카라는 <웃음> 커피숍이에요. 이게 인기가 많아요. 여기 근데 외국인 밖에 없어요. 마카오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. 옆에 우리가 가려는 식당은 마카오 사람밖에 없고 참 특이한 곳이에요. 보여줄게요 <웃음> 잠깐. 네, 지금 저희가 밖으로 나왔는데, 바로 옆에 여기 헤이링 카페. 카페 들어가 볼게요. 시간이 지금 3시인데도 식당이 꽉 찼어요. 와,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. 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기대를 해봅니다. 네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총네 개를 시켰어요 팥 팥은요죠? 연유인가? 연이크림인가 연유 제가 팥류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제가... 아 그래요? 또 시킨 저, 게? 제어있는데거기 가려야... 가려야 이게 나오나 와, 때박지 이거 찍자 아! 누가 보면 카레 좋아하는 줄 알겠어 밥 많이 먹겠 좋겠다. 맛있겠다 아, 향이 너무 좋아 음식이 다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자, 뭐 먼저 먹어볼까? 저는 국물 있는 것부터 일단은 국물? 오케 다시 한번 보여주면 <웃음> 엄마 엄마 엄마 어오 조심조심 걸쭉하네요 냄새 좋아? 고기 냄새나요 고기 육수 냄새 매콤해 음. 그맛 아니에요? 매운 카레 매운 카레 맛 딱. 고기는 달달해요 음. 되게 달달하고 부드럽네 향신료 맛은 전혀 없다 그지? 우리 입맛에 좀맞죠그래도 일단은 비린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먹어 볼게요 잠깐만요 아, <웃음> 네, 더 먹고 너무 맛있어? 이거는 근데 칼도 안 주고 아. 아 잘려 있네 잘려 어, 있네 아 센스가 있네요. 아, 있네 있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딱 봐도 엄청 부드럽게 생겼어. 어때 괜찮아? 네 맛있어. 이것도사레긴 카레인데 약간 버터가 들어가 카레가. 음 돼. 치즈 카레네. 오제 네. 어, 취향 저격. 이거는 약간 계란밥인가? 어차피 맛있는데. 강황 향이 나요. 어, 근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이거 응. 소스가 약간 달짠 치즈 근데 이 집은 제일 유명한 게 이거라고 했어 이거는 처음 아, 향부터가 아, 숯불고기 그런 향이 고기. 아 어. 맛있다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이거 그만 먹고 요거 좀 먹어보죠 <웃음> 며칠 굶은 것 같아 너무 잘 먹어 맛있어 <웃음> 제일 유명하다는 이름도 모를 이 음식이 어떤 맛일지 한번 도 예뻐요 오 냄새 죽인다 진짜 이가오러고기 이거. 그러니까. 음. 음. 음. 음. 오빠 이거네 맛행와 이거는 진짜 음. 놀랄 맛이다 이건 진짜 한국인들이 엄청 100% 잘 좋아할 것 같아요 오. 오. 너무 맛있는데 이거 계란이랑 좀 먹어보자 단순이네요 계란이 또자 어. 이거 버무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, 그래도 좀 조용해졌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또 어떤 맛이 날지 자 건배 <웃음> 건 <건배. 웃음> <웃음> 음,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근데 나좀 궁금한 게 있어 이거 왜준 거야? 이게 뭐, 이거랑 거야. 세트거든요?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? 응. 지금? 아 이게 열려 있네. 근데 좀 이상한데 뭔가? 근데 같이 줬잖아요, 이렇게. 이렇게 만들었는데 먹어보죠, 뭐. 이제 이건 제이 마카오식인 거죠. <웃음> 빵에다가 넣어가지고. 어때요? 응? <웃음> 맛있어요? 어? 이건 아니야. <웃음> 그냥, 그냥 먹는 게 나은 거 같아. 이거 왜준 거야, 이거? 너 먹을래? <웃음> 아주 맛이 없진 않아 어, 아주 맛이 없진 않은데 이건 아니야 <웃음>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어 어, 이거는 마카오 사람들만 먹는 걸로 내보기에는 <웃음> 이거랑 이거랑 한 세트로 해놔야 될것 같아요 카레는 맛있어가지고 카레는 좀 올려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맛있네요 음. 이거 넣어가지고 요거 카레를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우리 아직 이것도 안 봐야겠어 봐야 절반이 파지야 절반 오빠가 얼음 달린 거 넣으면 진짜 팥빙수 아 그래? 우유가 연유 섞인 우유인 것 같아요 먹어봐요 팥 자체도 달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팥빙수를 음료화 시켜가지고 만들 음 그런 맛이에요 더울 때 이런 거 먹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팥빙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음료 추천합니다 이거 오빠도 간접스인가난 더러워 그렇게 왜 이러실까? 이 분? 그러저 혼날까봐 혼날까봐? 만인들 만인들의 질투를 받을까봐 숨어 계실 수 있어요 숨어 계신 분 빨리 나오세요 맛있는 <웃음> 거 먹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운이 좀매겨줄래요 음료는 빼고 그 왜, 왜 음료 왜, 왜 빼는데요? 아니 그 음료까지 해가지고 <웃음> 하나 둘셋네 개인데 뭐가 제일 괜찮은지 한번 뽑아주세요 4등 음. 뒤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4등은 4등 사등. 아. 이거? 왜? 왜사등이 저는 밥 먹을 때 국물 있는 거를 잘 자라게 먹는 걸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이건 좀 목이 많이 맥힐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는 그렇지. 맛있는데 밥이 또 한국인들은 아. 밥이 좀 중요하잖아요 강황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음, 고기는 괜찮은데 음. 소스 괜찮고 오케이 그럼 3등 포함해서 3등 손... <웃음> 3등? 음료가 음식을 이겼어요 <웃음> 자 2등 요거죠? 카레 국 고기 비린내가 좀 졸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위는 정해졌네요 이거! 이거 진짜 적극 추천 진짜. 진짜 맛있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자 저는 4등 <웃음> 나는 아, 솔직히, 이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, 내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도 음식을 이기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해서 이걸 4등. 자, 그리고 3등. 나도 요거 그리고 카레. 이거는 진짜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좋아할 거고, 카레 플러스 이 소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. 음 근데 여기 고기가 다 부드러워. 카레에다가 이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근데 나 먹은 거좀 남겨두면서 먹으세요.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약간 압도적으로 1이라고 해야 되나? 죽여줘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아 그만 좀먹어나 <웃음> 근데 진짜 뻥만 치고 두 숟갈 <웃음> 먹은거 알아? 나 진짜 이거 두 숟갈 먹었거든요? 근데 거의 없어 지금 많다 <웃음> 아, 지금 밥 <다> 뺏기기 전에 빨리 <웃음> 이거 촬영 끝내고 저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다 먹을 것 같아 <웃음>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제가 근처에 사는데 항상 볼 때마다 줄이 길어서 갈 엄두가 안 났어요 솔직히 여기 살면서 한국 음식을 주로 많이 먹어가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네, 왜냐면은 고기 비린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비린내를 좀 많이 싫어해가지고 가려 먹었는데 여기 음식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 어, 맞아. 가격 말안 했네. 야. 중요한 거를. <웃음> 이 음식들이 다 얼마냐면 평균 가격 43원 우리나라 돈으로 6천 원이에요. 6천 원. 우리나라 요즘에는 김밥천국가도 된장찌개, 김치찌개가 막 6천원, 7천원 하지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막 이런 세트를 먹었는데도 요리 하나에 6천원 밖에 안 해요 진짜 저렴하고 맛은 또 죽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3천원 근데 팥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자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메뉴도 보니까 대략 전부 다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그래서 진짜 여기는 푸짐하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마카 오실 기회되시면 여기 제가 밑에 주소 남길 테니까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<웃음> 이거는 존마탱 어, 이거는 신의 한수 존맛탱. <웃음> 네, 밖에 그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그림 보고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, <웃음> 왜 이래요? 네 그럼 오늘 다간맛 식당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네. 또 맛있는 마카오 현지 식당을 가보도록 할게요 해봐요 안녕, 안녕. 좋아요, 라 like,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